어허... 하... 인상쓰지마 안녕하세요 옴나이디 도야냐비 아... 나이디야야비응 음, 오케이 오케이 세요 어, 선생님 담백댕 아 네네 <웃음> 네네 일할게요 사장님이신줄 아네 사장님 사장님 저 일할까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일할게요 <웃음> 네 들으셨던 대로 오늘은 저희가 비의 집을 가게 됐습니다 하차토이바이이 같이 가 다녀가 가자 가자 아 그래도 오빠 영상 출연하면서 많이 예뻐졌어 그럼 벨 벨, 뵈어? 그날 링 오, 또들어라 어. 해 봐. 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어, 이땐 라지? 한한한 h 맞아 나는 <웃음> 어, <난> 두 개. <웃음> <웃음> 어 너무, 너무, 나는 두 개의 턱이 있어요. 아, <웃음> 턱이 두 개예요. <웃음> 잘했 어, 한국말 잘하는데? <웃음> 네, 저희는 이제 곧 어, 비에 집으로 가정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마라. <웃음> 왜요? 네, 네, 네. 뭐? 뭐갈 거? 앰비야 네, 너무 네. 이에요 어, 얼굴이 화끈거리네 자 오늘 비의 집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는 뭐하니? 비의 집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리터 가자. 거의 다온거 같은데 이제? 어?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 도야. 네 부서야 자, 이엠 gọi v 부자 동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문들이 크네요. 아집 좋다 근데 하하 하 동네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오, 오 안녕. 와. 셀셀 엠네. 와. 하고 체 <웃음> 어, o n s e 너 v i n 어 Don't it tomorrow? Tadel w o o s e r 와. h a m m 니오컴 Yak, Yakwa, Em, u 어 a n n e w c o 문이 크다. 문이 크다. 아유. 아 일단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카메라가 갑자기 기능이 안 좋아져가지고요. 아 여태까지 찍었던 게좀 날아갔어요. 아 아쉽네. 뭐하니? 할아지얌비 á 어. bị ghét. Khó lắm chị. Dịch ra tiếng h ó 이게 뭐야? 네아 미용을 받다고.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메이 크업 <웃음> 아, 허봐 아, 어, 암모세, 암모세. 컴. 와. 아 이게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카데미 졸업한 그거예요. 어, 우리 비가 수료했다고 이렇게 오. 증 증서가 이렇게 있네요. 예, 예, 예, 예. 오. V. 네. 중몽. 겸허크 오빠. 오. 어... 어. <웃음> 검꽃틴 <웃음> <웃음> <웃음> 오빠. 응? 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뭐 하냐? 에어. 벙 하이, Hay là anh này ở đây? <cười> cái này là n a à n h đây anh đây dạ c n h ụ p l ê n n h anh anh đ n h anh a n à y là anh anh a m 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 ở đây, h anh anh anh anh anh n h anh anh anh anh anh anh a n g anh anh anh anh anh anh a n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 h anh a 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nh a h n h anh a h anh anh h a n g anh a n n h a h n h n Ờ, em... Ờ, 오빠 g cho kì Đôi lên cái trên h Không Không phải <cười> Cái này rất là dài, rất là to nè <cười> Nhiều quá à Tại sao trời Không được Cái này đúng rồi Ờ, ở t â i hả? Nè Không phải, em... Ờ, ở đây mà Không phải mà, cái này là cái này mà à. c o m sáu Con sáu Ừ Bệnh ư i n g Thôi l o a Hạ nhiều Ủa mất đau Anh đ ú n g không? Cái này tao quá à Ủa ba, cái này mặt cái này Rồi nhá Xem xem nè cái này Cái này xem xem n à y nè 좋냐? 그래서? <웃음> 참나 아니 근데 얘네들은 집에서 이렇 훌훌 벗어 하긴 뭐 나도 그렇지 뭐하니 뭐, 아니, <웃음> 아니 카메라만 키면 <웃음> <웃음> 아네 네, 진짜 카메라 없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할 뻔했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남자 흉내를 내고 있고요 지금 여자가 화장하는 장면을 뭐뭐한 거야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감사합니다. <웃음> 아, 동, 동, 동. 아, 네来 네. 네. 哎哈. 呃. 妹 음, 이제 자는 거야? Yeah. 뭐해? 어? 하. Huh. 좀 이상하긴 한데. 하? Huh? 오빠, 그게 뭐? 어? 그게 뭐? 왜사왜안왜사왜사 애옹 얘네 이렇게 하잖아. 딸사. Nice. 음. <웃음> <웃음> 야, 왜 자꾸 남자한테 기회를 주려고 그러냐? 그렇게 팔 벌리고 자면은 그냥 당신 뭐미이 장난이에요? 음. bao nhiêu phút hả chị? nhanh nhất là nửa tiếng mà lâu nhất là một tiếng, tiếng rưỡi tùy à, ở đây một tháng bao nhiêu tiếng h ờ dạ một tháng 5 triệu chiếm Nam... phòng ờ 5 triệu ạ năm... ừ ừ à, tổng hết à? là 6 triệu tất cả 6 triệu tất cả 6 triệu Ồ, ờ... ờ... Hà Hà... nhà Hà b t n i ệ i u hai con tuyệt r i bun chiu cái này là b t n i ệ i u tất cả chị g á i là sáu i ệ u tất cả hôn i c u à t ì t thân h â n g h â n h â n h â h ị g t i c h ị u t h ề n mà thân t h n thân thân t h n t h n thân thân thân t h n thân thân thân h n t h n g h â n em em là n thân thân t n thân thân t h h â n t h thân t h t n g h â n t n thân thân à n n h â n h â n t n Em đi làm mà Oppa cho tiền Trời ơi <cười> đi g a đi đâu? Tìm Ủa Ủa, h ô n sênh n h ì Giao biên Anh được không? À nhỏ, cái này nhỏ không được Được Nhỏ Anh nhỏ? Đây nhỏ không? Mà. <cười> Tại sao? g ì có? <웃음> 그래, 이게예쁘고만 오, 됐다. 됐다, 아, 알았어.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 어, 대통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어, 대통이 어, 대통령.